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노래는 첫소절만 들어봐도 안다 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숨을 마시는 소리만 들어봐도 발성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수들의 숨 마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 You believe God is the one a n m m y o e all the s r t u c i as they tear the dreams that cannot be e 어떠세요?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아, 에, 이, 어, 오, 우 이렇게 다양한 모음으로 숨을 마셔볼게요 그리고 숨을 빠르게도 마셔보고 느리게도 마셔보겠습니다 효율이 좋은 발성을 낼수 있는 숨소리와 효율이 나쁜 발성을 내게 되는 숨소리를 각각 들려드릴테니 한번 비교해보세요 먼저 효율이 좋은 발성을 낼수 있는 숨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효율이 나쁜 발성을 내게 되는 숨소리입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는 바로 혀뿌리의 위치입니다. 효율이 좋은 발성을 낼수 있는 숨소리는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운 상태에서 숨을 마신 거고요. 효율이 나쁜 발성을 내게 되는 숨소리는 혀뿌리를 아래로 내리다 못해 눌러주면서 숨을 마신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떠세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문상압 때문입니다.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울수록 성문상압이 높고 혀뿌리가 입천장에서 멀어질수록 성문상압이 낮기 때문이죠. 제 채널의 영상들을 어느정도 보신 분들이라면 잘아실거예요 성문상압이 높아질수록 성대에 닿는 힘은 좋아지고 발성의 효율도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혀뿌리가 입천장에 가까운 것을 유지하는 것은 음성학적으로도 음향학적으로도 ...적으로도 가장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태입니다 이는 소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피치를 높게 가져가야 한다 등등 다양한 표현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리를 낼 때도 같은 위치인 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요 그렇다면 숨을 마실 때도 소리를 낼 때에도 혀뿌리를 아래로 누르는 습관은 왜 생기는 걸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학을 하면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후두를 내린다, 인두강을 넓게 한다 라는 감각은 넓고 어둡고 가벼운 음색을 내려고 할때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넓고 어둡고 가벼운 음색을 내려고 할때 목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혓불이를 아래로 눌러주는 것이 목을 여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꺼운 접촉의 흉성이 아닌 얇은 접촉의 두성을 유도하기 위해 목열기를 하는 것인데 반대로 혀뿌리를 눌러 목을 조이게 됨으로써 두꺼운 성대 접촉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목잡이 대표 증상 3가지와 그 해결법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리 한번 혀뿌리를 입천장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인두강의 공간을 조절해 볼게요. 먼저 엉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영어로는 NG 발음이라고 하죠. 이 상태는 혀뿌리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밝은 음색과 어두운 음색 사이를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엉엉 어떠세요? 혀뿌리가 입천장에 붙어 있어도 인두강의 공간, 즉 후두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죠. 이 NG 사운드가 도드라지는 발성을 할수록 발성의 효율은 더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가수 나흘님처럼요. 그러니 혀뿌리를 과도하게 아래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혀뿌리를 입천장에 가깝게 유지한 상태에서 숨도 마시고 소리도 낼수 있어야 한답니다. 연습방법은 혀뿌리를 입천장에 가까이 유지하는 연습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